다음은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에일리 몹시도 좋았다 나를 지켜보고 살래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 저 노래 못 부르진 않습니다. 비도 하면 노래잖아요. 노래 음반 발매도 했는데. 오와 대박 이러러 가. 가수 아니야 가수. 남장심 신고하는 여 노래 방 남심연호? 어 이건 정훈이가 그럼 잘 알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베예린씨 노래, 어. 뭐 이소라 씨 노래 그 노래를 제 옆에서 부른다? 바로 그냥 결혼입니다. 아 진짜요? 시간 이상해. 좀 부를게요 지금. 어? 이게 Y축은 멋, X축은 무드예요. 미도가 노래를 잘 불러요. 음색이 좋아요. 그래서 어. 오늘 한 번씩 다 불러볼 거예요. 어머 네, 제가 다 불러드릴게요. 터치 로브 윤미래의 티뭔 노래인지 모르겠네 들으면 알걸요? 그 뭐예요? 저도 몰라요. 터치 터치 라브라브 <웃음> 이게 뭐야? 뭐냐면 죽은의 태양, 방공고 왔어, 숨어. 그거 뭐 지렸거든요. <웃음> 이 노래 부르면 남자가 신곡하나요? 미도가 불러줄 거예요. 어 음. 아, 어, 잘 어, 들었어요. 미도양 미도 너무 잘 들었어요. 어, 어, 너무 감미롭네요. 터치 네. 러브 무드 엄청나죠? 그럼요. 완전 간 들어지죠. 윤미래님 노래도 잘 부르기 조금 어려워요. 목소리 자체 그 가수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음. 조금 이렇게 어렵긴 한것 같아요. 많이가 더 높지. 그러면 은뭣도 없고 무드도 음. 없는 게뭘가 있을까요? 똥 밟았네. 뭐예요, 똥발았네 똥. 밟았네, 똥... 뭐야 이게? 몰라. <웃음> 정답. 바람 피지마. 정답. 자우림. 매직카펠라이드 체리필터. 나만 고양이. 어좀 신나는 걸것 같아요. 멋있지도 않고 무도 없는데 신이 나는 거잖아. 그냥. 트로트. 사랑의 배터리. 어머나. 정답.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 아 맞아 아... 이거 이거 많이 불렀다 아... 이게 또한번또 아... 유행했지 않았어요? 아, 또, 뭐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부르면 그래도 신나죠? 그렇죠? 근데 신나는 게 이제 멋이랑 무드는 아니니까 아니, 그냥 둘이 친해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땐 이거는 그냥 심쿵하는 이런 썸관계가 아니라 진짜, 진짜 진짜 친한 친구 다 같이 있을 때 부르는 느낌 음. 무드보다는 신남 멋보다는 신남입니다 자 좋다고 말해 좋다고 말해줘 볼빨간사춘기 노래 많이 부르지 않나요? 아 볼빨간사춘기 많이 부르제 친구들도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음. 저도 많이 부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나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저는 볼빨 사춘기 노래 잘 어울리면 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노래 너무 귀여워서 지금 여기 에 그렇게 멋이 높진 않지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그썸 타이 때 좋은 노래죠. 맞아요. 볼빨간 사춘기 노래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비슷비슷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볼빨간 사춘기 노래를 들으면 은 항상 설레고 그 여행 가고 싶은 마인드가 생겨요. 맞아요. 되게 음색이 독보적이셔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죠. 자, 이은미의 A 있어요. 네. 나만 볼수 있어. 해봐. 네네 네만 네, 뭐 보여요. 잘 부르면 진짜 엄청난 매력 포인트겠는데, 좀 약간 부르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일단 애인이 아닌데 아, 애인 있어요로 부르면은. 좀 맞아, 약간 착각하는. 뭐. 줄수 있어. 그 곡의 내용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아 맞아 근데 둘이 괜히 갔는데 이상한 가사 뭔가 좀 그런.. 아, 뭐 슬픈 건 차라리 나은데 너무 막 이렇게 사랑하는 막 그런 거랑 갑자기.. 갑자기 막 고백하는 어? 노래. 그러니까 약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메리미 이런 거. 음, 아하. 아. 와. 막 썸이랑 갔는데 막 결혼 이런 거 해봐요. 아. 내용이 조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남의 벤 열애 중 <웃음> 이거 진짜 잘 부르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이 노래 유명하죠. 그렇죠. 한창 많이 불렀었죠 사람들이. 아직 이별 중인 나의 걘 끝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사랑 중인 너지만 나는 아직 너와 연애 중다 있다 다른 거 할게 너무 어잖아요술한잔 <웃음> 해요 지야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어때요 <웃음> 괜찮다면 나와요 우리의 사랑이 뜨겁던 이 노래 엄청 많이 부르잖아요 그럼요 진짜 많이 부르시죠 멋있어요 근데 노래방 가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어요 뭐 불러요 그럼? 우리 집 부르고 가자 저를 왜불요야 음, It's alright 우리 불러봐요, 뭐. 집으로 가자 홍연가 손에 붉은 실이 저 이건 진짜 확실히 멋이네. 무드보다 멋이지. 아 근데 전잘 모르겠어요. 뭔가 썸남이랑 만약 가면 진짜 부를것 같진 않아요. 약간 부르기 좀 어려운 노래일 것 같긴 해요. 어 이게 굉장히 높네요? Give me a c a l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저도 이거 좋아해요. 에너지 넘치는 모습 어, 보일 맞아. 때 설레는 것도 있지만 되게 호감 가죠? 이런 노래들이 좋아요. 에너지가 조금 차분한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보면 가만히 음. 그러니까 가, 가, 음. 이러고 오. 있으니까 음. 자꾸 내가 읽어 스토리를 음. 뮤비를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그냥 신나는 거 하면 음! 막 이러면서 맞아, 보잖아요 맞아, 맞아. 약간 그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좀 신나는 걸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음. 언제적 노래나 이거? 2009년 무려 12년 전 노래예요 여러분 <웃음> 저 초등학생 때 이거 알면 이제 나이 먹은 사람 아니까 이거 보고 있는 10대 중반 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다비 씨는 알아도 음. 에이 설마 자 다음 거 맞춰보죠 딱 중간이네 어, 멋은 평균 아래지만 무드는 한 평균 정도 좀 짧은 것 같아 그지 정답 우원지 시차 밤샘 모니터에 띄기 재미 마르기도 좋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드는 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정답 나윤건 기대 정답 나비의 길 정답 이하의 한숨 네 정답 예. 오 이건 나 진짜 좋은데? 아, 진짜 나 너무 좋은데? 어이 노래 진짜 눈물 나지 음. 되게 위로해 주는 느낌의 가사여서 무드 확실히 인정하고요 한 소절 어... 3, 2, 1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웃음>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이 옆에서 불러준다? 품에 들어가고 싶은 느낌. 맞아. 자, 다음 곡 뭘까요? 무드가 넘친다. 그럼 약간 일단 그 아티스트의 개성이 좀 높지 않을까? 지우개! 백일인의 바이 바이 마 블루?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어. 아, 서쪽 하늘! 정답! 아... 정인의 오르막길. 아하나뭔 아 노래, 노래 좋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몰라요 까파른 사랑의 이길 함께 가는 그대 네, 네, 네. 이 노래 골라요? 네. 아 정인나 좋아해 저인 정인 제가 왜 좋아하냐면 리쌍노래 항상 정인노래가 나와요 어?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사람 냄새가 나 진짜 시간가 나나봐요 <웃음> 악취가 나는 거 같은데? 와, 이 노래는 축가로 되게 많이 부르거든요? 와. 저 여성분께서 어느 축가에서 오르막길을 부르는 거 봤는데 와 너무 잘하면 진짜 너무 좋죠. 그래서 무드가 아마 최고지 않을까. 음. 자 다음은 시간을 거슬러 린 님. 시간을 거슬러 갈순 없... 전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되게 사극 노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음. 오묘한 이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딱 진짜 중앙이네. 무드 있고 좀 멋있다, 노래가. 헤이즈의 음. 저별! 혹시 저 별도 날아 나를... 다 스림홀리라. 아, 그 노래가 그거구나. 저이 노래 좋아해요. 저 헤이즈 님은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헤이즈 님이 기리보이 님이랑 감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자 기리보이다기리보이 아, 보건 그... 남자 헤이즈다. 맞아요, 그런 특유의 무드가 있죠. 헤이즈 노래 자체가 다 매력이 그냥 넘치는 어, 괜찮... 노래들이에요. 모든 노래들이 헤이즈 노래가. 음, 애초에 노래 그 목소리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섹시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발성이 따따따야 이런 느낌도 있어서 약간 호흡 섞인 잘 부르면 이것도 되게 매력 있죠. 자, 이선이 님의 인연! 인연이 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맞죠? 약간 홍현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인데 맞아. 조금 더 대중화된 느낌? 이것도 목소리 잘 어울리고 잘 부르면 좋죠. 그리고 엄청 대중적인 노래여서 이것도 약간 반응해 주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제 여기로 가볼까요? 네. 무드는 없어. 멋은 있어. 정답, 거미의 마이 오일 팀. 아, 정답. 처음처럼의 넌 내가 없냐? 아이, 씨 아이,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정답, 빅마마의 태연. 우와! 어. 근데 이것도 슬프지만 너무 대중적인 노래여서 막 슬픈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잘 부르면 좋은 노래? 남자랑 가는 이 체념을 부른다? 내가 더 사랑을 채워주고 싶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노래는 진짜 멋짐 최고죠.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왜 다술래야만 하는 거니 팔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입 어, 가리려고 저 이거 개인기 한게 있는데 해봐도 돼요? 아, 저 이거 권혁수 씨가 한거 봤는데 어. 이영현 씨의 그 특유의 파이팅 넘치는 게 있어요. 어.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리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 아. 몰라요? 어쩌면 <웃음> 아, 이거 이거 있어요 <웃음>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 어, 근데 저는 이 노래 좋아요. 약간 신나잖아요. 파리파리같이 조금 신나면서 약간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 맞아. 좋아해요. <웃음> 이 노래는 명곡이라 생각하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중간에 있네. 소녀시대님의 다시 만난 세계 진짜 띵곡인데 <웃음> 어, 이걸 부르면 심쿵을 하나? 사실 이거는 그것 때문에 심쿵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난 세계 안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아, 맞아, 맞아. 막 브레이크 댄스. <웃음> <웃음> 맞아요. 그걸 하면 이거 인정이에요 하지만 노래방으로만 부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동방신기님들의 시작은 달콤하게. 나는 나에게 끌려 그게 순위에 올라가 있는 거랑 약간의 조금 비슷하잖아요 맞다. 다음은 첫눈처럼 너희 가겠다 에일리 몹시도 좋았다 나를 지켜보고 살래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 레일리 님도 진짜 가창력이 너무 빵빵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최상급이죠. 멋이랑 무드가. 그리고 일단은 노래를 들으면은 그 도깨비 장면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둘다 드라마를 봤었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시든꽃에 물을 주듯. 시든꽃에 물을 주듯. 시든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우. 여기 멋이지 좋은 것들은 가창력이 좀 세야 되네요. 섣부르게 보존할 수 없는 노래들 넘어가고요. 이선희 씨의 뭐 인연 뭐 너무 유명하고 유나 뭐 기다리다 헤이즈 저 별. 소녀 시대 다시 만난 세계. 에일리 첫눈처럼 너희게 가겠다.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전체적으로 이제 가창력이 엄청 요소가 되는 곡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멋이 대부분 가창력을 네. 요구하는 네. 노래니까 네. 토찬의 티얼스 이건 이제 헤드뱅잉도 같이 해줘야지 그리고 이게 또 신나요 처음부터 아, 예! 빠바바바바바바바바 그리고 이건 이제 또그일지는 마! 하면 같이 해! 이런 거 그래, 해줄 맞아, 맞아, 수 있고 맞아, 맞아. 호응이 좋아요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웃음> 나는 아그 그, 그 김미서 너무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 노래는 제가 부르고 있는 노래방 옆에 여성분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 그럼 다른 노래못불러아 맞아요. 너무 쨍쨍 쨍쨍 쨍쨍 해가지고 이게 약간 이별 노래잖아요. 무드보다는 스트레스 풀어왔다 네, 느낌이어서 아마 이렇게 이 정도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옆에 굉장히 길어요. 장, 정답! 백일인! 그거나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오! 진짜? 백일인님 노래도 정말 분위기고 멋이고 다 끝장나는 노래들이죠. 이건 진짜 설레는 노래. 그거나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태어나 우리에게까지 온 건지 이거를 이제 주호민 작가님이랑 이말련 작가님 알죠? 우수에 젖어서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진짜 조회수에 10% 정도는 제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많이 부른다? 바로 결혼 광입니다자 태연님의 사계 사계 저리 와전 이런 노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4계절이 와요 이렇게 아 그렇군 네. 대박 근데 저는 태연을 사기에도 좋지만 1111 11 알아요? 아그 아 예. 노래 진짜 좋아요 그 노래 진짜 좋아요 <웃음> 이런 노래도 다딱 약간 호흡이 일단 노래 작게. 잘 부르네 어 분위기가 맞아 <웃음> 좋은데요? 근데 약간 못 참을머네 <웃음> 자 멋도 최강 무드도 최강인 이곡자이 침대도 나야죠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밤마늘의별 정답!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아이유 와! 좋은 날! 금요일에 만나요? 20살? 아닌데 22인가? 23 23 죄송해요 <웃음> 제가 22살이라서 내 손을 잡아 저기연 오! 맞아? <웃음> 맞아? 오! 그냥 생각한 건데? <웃음> 와 이거 뮤비 제가다 노래도 너무 좋으면서 분위기도 맞아. 좋고 느낌이 오잖아 여자친구가 부르면 제일 좋을 딱 그런 맞아. 라인들이죠 아 근데 아, 이거 느낌으로. 노래 진짜 잘불러야돼 이거 음. 엄청 높은 거 알죠 뒤에서 불러도 되나요? 그럼. 네 느낌이 오잖아 달리고 아! 있잖아 언제 가 자, 오늘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요. 노래가 다 좋아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너무 코너 가고 싶어. 음, 갑자기 약간 노래방 갔을 때가 생각이 나네 맞아요. 추억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여자친구가 다 불러주면 다 좋아하겠죠. 누가 싫어하어요 지금 썸 타고 계시는 남자분들 손잡고 뭐 코인 노래방 한번 가보셔가지고 우수직 철저히 하신 다음에 이 노래들을 불러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꼬시기 바꾸? 바로 성공입니다. 꼬시기. 다음엔 제가 좀 노래를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불진 못하더라도. 아, 니 불러주세요. 당신 노래 잘하잖아요. 부끄러워 아직. 아, 뭐야. 언제까지 부끄러워할 거예요? 지금 1년이 다돼 갑니다, 지금. <웃음> 예? 1년이 다돼 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안녕. 안녕. 코노. 코노 가고 싶다. 코노 가고 싶다. <웃음>